참돔은 초밥으로 먹는 게 제일 좋죠. 오늘 내가 꼭 잡아서 애들이랑 집사람이랑 초밥로 먹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5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참돔 타이라바 하러 남당항이 왔습니다. 지도우입니다. 원체 유명한 선사라? 제가 선장님의 덕을 좀 보러 왔습니다. 5월 28일 목요일 12물입니다 만조가 6시 52분이고 어? 간조가 13시 48분 거의 2시네요? 와 저는 천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날물이란 건잘 알고 있습니다 원체 유명한 선사를 생선하게 되니까 많이 설렙니다 <목소리> 첫 포인트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낚시옥 바지를 입을까 말까 하는데 어떨 만하네요 어디지? 가면아 어.. 수심이 그렇게 깊진 않네요 어.. 물이 안가 중간에가 많이 비었네요 이번에 사무장님 중간에 비었는데 중간으로 가도 될까요? 네. 여기가 조금 번잡한데? 예. 네. 저그 자리가 저렇게 비었는데요. 네. <웃음> 이 바다에 거기서 거기지, 오고 <웃음> 선장님, 저 중간으로 옮길게요. 여기 중간에 자리 많이 비었으니까. 네, 중간에 예. 예. 중간에 <웃음> <있는 거>? <웃음> <웃음> 제가 워낙에 꽝조사라. <꽁조> <웃음> 가벼운 걸 쳐야 난리겠는가 60, 80g을 달았는데, 어, 50, 70으로 바꿔봐야 되겠습니다. 12물이면 그렇게 안 가진 않을 텐데. 요즘에 보니까 다바닥층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색을 조금 하고 있는데. 와물잘 갔는데. 주역은 아 첨동은 초밥으로 먹는게 제일 좋죠 오늘 내가 꼭 잡아서 애들이랑 집사람이랑 전나게 다니시는구나 수실이 좀 깊으니까 조금 무거운 곳 쓰세요 그러면 45m 정도 나옵니다 허허 와 엄청나게 있네 네. 45m 정도라고 하시니까 60g 될까? 일단 찍어보고 뭐 안되면 70으로 올리죠 날이 추우니까 깊은 곳으로 오셨나봐요 와 5분만 이동합니다 와... 너무 흘려서 이거 한참 가는 것 같은데 그 겨울에 타이라바 통영 쪽으로 가보니까 거제도 그렇고 그매물또안경성 거기는 진짜 80m 100m 막 이러죠 아 너무나 추도 막 150g짜리 그래서 제가 전동이를 가져갑니다. 거기. 거기에 를 잡아서 힘이 빠진 게 아니고 채비를 회수하다가 힘이 빠졌어요. 어, <웃음> 7시 반인데? 보령 오늘 간조가 6시 5이분인가 7시인데. 여쭤봐. 지금 초날물이거든요. 육질이 들어와야 될 건데. 왔어 뭘걸 그래 열 흘리는 거 맞죠? <웃음> 다 왔어 다 왔어 아이고 상사리다 <웃음> 상사리 상사리 자상사리 한마리 나왔어 오상사리 아니야 상사리 오우씨 살짝 살짝 조금 빠지겠는데 자 오늘 저는 한마리 꼭 잡아가지고 김초밥 먹을 겁니다 첨돔회로 김초밥 뭐야 또 왔어? 오우 갑자기 잘 오네 해뜨고 날물 시작되고 아고 어, 그러니까, 어. 앞쪽에 3마리 나왔네. 아, 물잘 가는데... 실렁이 괜찮은데... 아, 이 놀래미래도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입질도 없고... 이번엔 좀 가벼운 놈으로... 5 0 g 짜리 어우 히트 어우 저거 큰거 성살이네 아기네 이든 뭐든 나와야 되 는데 살았죽었 네. 에아첫 입질인데 갔어. <웃음> 그들이 가 웬말이냐 이 놀래미야 아나 진짜 그래 자 그래도 손맛손맛 쓰니까 아이진 손맛같지도 않은 손맛 일본에 계신 사장님이 계속 센터에를 잡으시네요. 지렁이가 안 먹는 날도 있는 건가? 왜요? 기될때 <웃음> 거. <웃음> 깜짝 놀랐네요. <웃음> 저는 놀래미 한 마리 잡아서 살려줬어요. 했는데 해무가 있네요 해무 없었는데 어, 배가 여기 다 모여있네 뭐가 좀 나오나봐요 아 컸는데 탁탁 치는데 오오오오 오, 오, 오. 리틀브 살짝 해보시죠. 애놀렘인가?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아, 바닥 탁, 탁친 건가요? 아니, 아니. 입질이죠. 와, 고기라면 진짜 어. 예민해서 물지도 않고, 이거 진짜. 아, 물이 다 죽었어요. 고기도 못 잡고 이거 밥 먹어도 되나, 이거? 밥도 못 잡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잘 예. 아이고. 어, 반찬이 괜찮네요. 개인 반찬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국주십니다. 자 정신 먹고 아예 아, 레드 아예 빨간색으로 헤드도 어, 스커트도 바꿔봤습니다 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거죠 근데 선생님께서 판단을 빨리 하신것 같아요 안나와도 너무 안나오니까 또 고기가 나오면 계속 하시는 선장님이신데 네? 머리 는실링인데 네. 마음이 다아 좀... <웃음> 말도 마세요 저 작년에 군산에 그렇게 좋을 때 갔는데 오늘은 놀래 미험한 거를 또한 마리 방생이라도 했죠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진짜 예 그리고 제 속상한 꽝이 막 입질이 와요 여기 여기 저속 빼고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웃음> <웃음> 저 작년에 그런 꽝도 쳐았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되게 운이 없으신 게 오늘 제가 와서 그래요 제가 꽝 조사거든요 <웃음> 아저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냥 꽝 조사 보기 아. 못 잡았다고 선물 받아 갑니다 아니 보기 안 나오게 선장님 잘못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는데 주황 안 좋다고 선장님께서 샵에 들렸다 가시라 하시더니 자, 이거, 이거 선물로 받아 갖고 갑니다 다음에 복수전 하러 또올 빌미가 하나 생겼습니다 저는 너무 만족하는데 이 받아가는 것도 참 죄송스럽고 그러네요 나름 만족하고 갑니다 제 집에 가서 회를 먹든가 초밥을 먹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도 피싱하고 함께 했어요